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대보리에 있는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마당입니다. 들어오는 계단입니다.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창고도 보입니다. 꽃이 이쁘게 보이네요. 좀큰 나무도 있습니다. 지붕입니다.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입니다. 아주 수리가 잘 되어있는 조금 오래된 주택입니다. 나무가 이쁘게 보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지붕은 달라간판으로 되어있고 외부도 수리되어있습니다. 여기 조만한 텃밭이 있고 창고 있습니다. 도로와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보다 집이 조금 낮습니다. 대문입니다 협박과 창고입니다. 도로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신발장입니다. 그림문과 신발장입니다. 거실입니다. 방문입니다. 거실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현관입니다. 방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방입니다. 벽지라 천장, 바닥이 모두 깨끗합니다. 다른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벽면과 청장입니다. 세면대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세컨하우스입니다. 대지면적은 247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기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주구조는 조적조입니다. 지붕은 컬러강판입니다. 총동수는 일동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승인일자 건축물대장상 1997년 4월 14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주변에는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방향 안방기준 남향입니다. 가격은 1억 4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